네, 오늘은 음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추운 것보다는 더운 게 낫다라는 거예요 저의 예, 저의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덥잖아요 그러면 땀이 납니다, 그쵸? 땀이 많이 나면 이것도 불쾌하긴 해, 그쵸? 예. 근데 더우면 무엇이 변하기 때문에 땀이 나는지 혹시 아세요? 즉, 더위와 땀을 매개하는 변수는 뭔지 아세요? 라고 제가 조금 어렵게 여쭤봅니다. 네, 그런 걸 매개 변수다라고 얘기하는데 뉴키스? 네. <웃음> 갑자기? 어, 체온이죠. 네, 체온. 즉 체온이라는 이 매개 변수의 변화가 생기면 땀이 나는 거예요. 더울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매개 변수는 변하는 게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땀을 유발시켜서 다시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36도에서 37도인데 더위에 노출이 되면 그걸 초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땀이라는 반응으로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거죠. 그런 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성 피드백. 체온이 증가했다? 라고 하면은 교감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분비가 증가합니다. 발안신경이죠. 발안신경의 경우 교감신경에서 아세틸콜린 분비예요. 노르에피네프린이 아니에요. 그러면 땀이 나죠 아세틸콜린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면 땀도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체온은 다시 감소하게 될 거다 그러면 체온이 감소하는데 매개변수의 정상 수준이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수준에 도달하면 아세틸콜린 분비량 감소할 거고 땀도 감소하게 될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쵸 땀이 더 나게 되면 탈수죠 <웃음> 땀이 더날 필요가 없잖아요 매개변수가 정상 수준으로 도달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싫어하는 추위, 이 추위에 노출됐다 이 그러면 체온이 어떻게 돼요? 매기 변수가 매기 변수가 감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 이외에도 뭐 골격근 수축, 몸을 웅크린다, 뭐 여러 반응이 있잖아요. 이게 철관이 예를 들어 수축했다라고 하면은 말초부의 혈류가 감소합니다. 말초부의 혈류가 감소해요. 손발이 하얘지잖아요. 그러면 열 손실이 감소하고 그러면 체온 손실도 감소하는데 이걸 체온 증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물론 아주 강추에 혈관이 수축한다고 체온이 막 올라가고 이러진 않잖아요. 몸을 막 떨어요. 골격근이 막 수축하고 몸을 덜덜덜 떨잖아요. 그런다고 체온이 막 증가하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겨울에 소변 배출시키면 따뜻한 게 나가니까 몸을 들들 떨잖아요. 그쵸? 그 체온을 상승시키기 위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막 몸을 덜덜 떤다고 막 체온이 막 올라가서 막 열이 나고 그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어. 조금 그랬나? 비유가. 어, 디까지 했죠? <웃음> 자, 그러면 매개 변수가 추위에서도 정상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런 반응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혈당, 혈당. 지난 시간에도 혈당을 공부했는데. 혈당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은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면은 골격근, 그 다음에 간에 포도당 유입이 증가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혈당이 감소하죠. 어느 수준까지 감소해요? 매개 변수는 정상 범위가 있다고 했어요. 예. 그 수준까지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이거 금 다시 멈추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하자 양성 피드, 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예. 배고파서 그래요. 만약에 만약에 혈당이 감소했다 라고 하면은 최장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 분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골격근 간에 저장돼 있던 아까 전에 유입시켜서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했을 테니까 요거 분해해 가지고 혈당을 상승시킬 거예요 어디까지 매개변수의 정상 범위까지 그러면은 글루카곤 멈출 거고 분해 멈출 거고 그쵸 아 요런걸 뭐라고 하자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자 아 아까 전에 좀 웃겨 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근데 근데 이런거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궁이 이렇게 있어요 자궁이 그럼 이제 아기는 머리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그립니다 예, 일단 그려요 제가 예,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가 머리입니다 예, 머리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보통 자궁경부라고 하잖아요 그쵸 자궁, 자궁의 자궁 경부가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 머리부터 나오는데 그러면 이 자궁경부가 어떻게 되면 이완하죠. 즉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늘어나면 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은 여기에 지금 자궁기저부가 있는데 이 자궁기저부를 수축시켜요. 이 옥시토신이 이걸 수축시킨다고요. 기저부를. 여기를 수축시키니까 자궁경부는 더 늘어나요. 그러면 자궁경부가 충분히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옥시토신 분비가 멈춰야 되는데 음성 피드백의 경우. 근데 이완이 되잖아요. 더 이완되면 옥시토신 분비량을 더 늘립니다. 그러면 자궁기저부의 수축은 더 증가할 거고 그러면 자궁경부는 더 이완될 거예요. 계속 강화시키고 있죠. 이거 지금 핵심 용, 핵심어가 강화예요. 강화되고 있죠. 언제까지 강화되느냐? 출산때까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강화를 시켜요 요런걸 뭐라고 하자?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자 라는거예요 보통 보면은 이 옥시토신이 양성 피드백의 예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거 하면 출제됐으면 좋겠어요 운동 운동을 하면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혈액이 대부분 어디 에 있냐면 정맥의 한 60%가 저장돼 있다 즉 저류되어 있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혈압이 상승하니까 정맥회교량이 증가할거고 정맥회교량 증가하면 심장이 더 이완될거고 심장이 더 많이 이완되면 더 수축력도 강하져, 강해져요.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수축력이 강해지면 혈압이 상승하죠. 그러면 정맥환류량더 증가하고 정맥환류량이 증가하면 심장의 수축력을 또 증가시킬 거예요 뺑뺑뺑 강화시키죠 그렇죠 이것도 양성 피드백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운동을 멈출 때까지 그런 예, 거좀 출제되면 안 되나 어. 어쨌든 그래요 예, 흥분했어요 예, 요즘 흥분 잘합니다 <웃음> 해가 갈수록 흥분을 잘하는 것 같아 <웃음>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어쨌든 예. 아 저도 저도 요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는 양성 피드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더 많이 응원해 주실수록 저도 여러분들을 더 많이 응원합니다 끝없이 가자구요 네, 우리는 뭐다? 양성 피드백이다 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